좋은 목소리로 P.S. 파트너와 활발히 즐기고 있다가 상대방이 남자인 걸 알고 밤새 슬피 후 <웃음> <웃음> 이거 누구 거예요? 한입 먹을게요 이 거잖아 다 먹었네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여기 온거 뭐, 오랜만 아니야? 진짜 개 오랜만인 거 아니야? 지금 한 3주만? 맨날 집에서만 보다가 맞아. 아, 아, 여기서, 아, 여기서 다 같이 만난 거는 두 달만. 그죠아 네. 아, 그래. 아, 두 달밖에 안 됐어? 나왜더된거 같지? 나도 한 반년 된거 같아. <웃음> 이 반년은 좀 형. <웃음> 어, 너무 <많은> 거 같아. <웃음> 아무 말도 안 해. <웃음> 저희 왜, 왜 부르신 거죠? 왜? 어, 어, 원래 거. 다른 거찍 했는데 이거야겠 아, 이거야겠다.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해한번 할까? <웃음> 아 그때도 뭐 아, 그... 누구누구 안했지? 모험 게임이었나? 이 셋이 없었지 모험 게임 아 둘이 있었고? 음... 제가 적어서 익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? 네 어, 6명 맞아 맞아, 맞아. 그, 그냥 해볼래요 저서 근데 화를 내지 않고 하는 거죠? 네네 자 여러분 연습 게임 썸 PD로 한번 하고 음. 아 그럴까요? <웃음> 어제야 너무 적적이다그막 <좀> <웃음> 아, 유온 비어 퍼뜨려도 돼요? 어 물론 저... 그런 게임 아니야 어, 나는 네. 사실만 적을 거예요 지 <웃음> <웃음> 나는 거짓말만 적을게요 이거 자체가 거짓말일 수도 있어 아다검사다검사 뺑스 뺑스 오 예스 OMR 카드 안밀었으게 조심해야 돼다자룰 설명 아 이것은 아니면 아니라고 해 라는 게임이고요 어, 서로에게 요원비어나 그리고 뭐 있을 법한 일을 써도 되고 그 사람이 당황하게끔 그 사람이 화가 나게끔 그런 것들을 유도해 가지고 어,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까놓고 비, 비난하는 거죠 <웃음> 그래서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아니, 아유, 모함, 아니, 모함 게임입니다 그래서 적으려고 하는데 썬피디님 차인데요 썬피디님 창처받지 마세요 마켓! 자, 자 이거 위도님이 그러면... 읽어주실래요? 썸피디님입니다. 자 읽어, 읽어드리도록 읽어 하겠습니다. 네. 좋아요! 네. 자, 배민했다고 하는데 동정표 얻으려는 매우 더러운 씨... 컨셉입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에요? 예 네, 아닙니다. 화났어요? 아니, 저 화납니다. 왜왜왜 <웃음> 아, <웃음> 솔직히 멤버 갈고 싶다. <웃음> <웃음> 네, <웃음>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예 네, 아니에요. 전혀 아니에요. <웃음> 호야 보이시죠? <웃음> 마치 자기 <웃음> <마치 웃음> 유독 그, 마피아 걸렸을 때 갑자기 조용해지는 애 <웃음> 아, 아. 아. 아. 아. 아니 아니에요 아입니다 강도가 나서 존나 세요 <웃음> <웃음> 자 그럼 유진이부터 아. 나는 멤버들 뭐하 할까 생각해야겠다 아 뭐가 있지 유진이? 근데 여러분 진실은 적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. 왜요? <웃음> 언니 어려운데? 아 음, 어렵다 아, 그러니까 다다 다 팩트여서 어렵다 그러면 <웃음> 막 적어도 다 팩트야 <웃음> 맞아. 다 저한테 우선 모아서 주세요. 언니, 네. 언니한테 먼저 주면은 언니가 누군지 알아버리니까. 아 그... 영동이 가자. 영동이 가 영등이가. 제가... 아 씨! 아. 김영동이 있는 거 짜증나. 임유진. 산해 연애했다가 썸피자한테 쿠사리 먹고 헤어짐 킥킥. <웃음> 아뒤 <웃음> 야! 다들 팩트 적지 말라 했잖아. <웃음> 저 산해 연애 안 해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지금은 안 하지. <웃음> 이제는, 안 해. 아니겠지, 이제는 안 해요. 맞아. 헤어짐 크크. <웃음> <웃음> 그 아니에요. 아, 아, 저는 사내원에 아, 안합니다네 알겠습니다. 네, 그 그러다고 하네요. 하면... <웃음> 자, 그러면 다음 거 들, 읽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남친이랑 동거하다가 헤어져서 이사함. 킥킥. 킥킥도 있어요. 킥킥. 킥킥. 아니시요, 다 킥킥이야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닙니까? 아니에요. 그 이후로 이사하시지 않았나요? 아, 그래서 지금 아주 혼자 잘 살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아니에요. 그 지금 이사한 곳은 원래 살던 곳에서 먼데요 가까운데요? 가까운. 못 잊었구나. <웃음> 굉장히 길어요. 굉장히 길어요. 한마 긴데요. 다 집중해주세요. 네. 이 스토리인데. 일전춤 연습 끝나고 한대 피는데 알아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인간 재떨이 수준인 애기 키라고 말하니까 눈에 잠대빵 지지고 우선장 새끼 수준 키스 하고 놀림. 그리고 피 피점 S 점 양정훈이랑 키스함. <웃음> 거기다가 눈에다 지져버리고 쿠사리 먹는다. 아닙니다. 아뭐 아니에요. 아 건강에 제 건강을 잘 챙기는 사람이고요. <웃음> 아, 출신에 붙었던 양정훈을 키스했던 거아 아니에요. 쿠사리 먹고 헤어져서 아니에요. <웃음> 아 양정훈을 연막삼아 네 명의 남자와 썸씽이 있었음 그 중에 한 명과 쿠사리를 먹었나 보군요. <웃음> 아 정말요? 아 저는 어, 이제 네명썸탈 정도로 하고서요. 아 동시에가 아닌거죠? 여태까지 네명이요뭐 네. 그럴수도 있겠네요 네그 다음에 접니다 잠깐만 약간 좀김영자 <웃음> 우리 양정훈씨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주운전 중독 <웃음> 심지어 차도 없어 <웃음> <웃음> 운전면허는 <운전명은> 없어 면허도 <웃음> <그런 웃음> 아, 없나? 면는 어, 없어 아 아닙니다 <웃음> <웃음> 아닙니다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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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맞아요? 아닙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아니에요? 아니. 아니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<그다음. 여미세. 웃음> 아 전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여미새 아. 이건 저는 여미새가 맞아요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? 맞으면 맞다고 해? 맞으면 맞다고, 맞다고 해야요남미새는 아닌 거 아니에요? 네남미새는 아니에요 음. <웃음> 최근 이사한 집 침대에 많은 여자들이 왔다 가아 아, 아, 저번엔 똑같네 저번엔 에 아, 아, 아, 아. 아. 약간 이런 의욕을 많이 받았어요 어. 맞으면 맞다고 해요? 형. 맞으면 맞다고 해요? 저 아닙니다 에 맞잖아요? 에이 맞잖아요. 들은 게몇 개인데 들은 게몇게몇 개죠? 두어 들은 게몇 개죠? 저두 개요. 어두 <웃음> 개요? 어, 어, 아 그럼 두... 많은 여자들은 아니네요. 아닙니다. 니 마지막, 양정은 사내 연애하다가 헤어져서 인스타에 매일 힘들다 라고 올리고 그 외로움에 인스타로 예쁜 여자들 찾아 서 연락하. PS 김희도랑 키스업. 아, 아, 이런 거 쓰면 어떡해요! 피스가 죽었나 할게! 야... <웃음> 브라우다, 브라우다. 나잘 썼다. 마지막에 필스했거든요이 그러니까. 이름을 붙일까 네가 안 쓰고. 누가쓴건 아닌 거 같아. <웃음> 그렇지. 사내 연애하다가 헤어진 것도 팩트인가요? 아, 패스 <웃음> 아, 아, 아, 아, 아닙니다. 네. 그럼 인스타에 맨날 힘들다라고 올리고 그외로움척 하면서 인스타를 여자들 찾았나요? 그건 아니지만, 그그 그 인스타에 추천에 예쁜 여자분들의 아요를 누르긴 했어요. 김미도와 <웃음> 키스했나요? <웃음> <웃음> 아, 그건 <웃음> 아닙니다. <웃음> 아, 형! <웃음> 아... <웃음> 아, 진짜 어떡하지? 진짜. <웃음> 자, 정면 아, 저... 카메라 응시해주시고요.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. 아니면 아니라고 해. 자, 길어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다스. 6.25 광고 찍고 월클병 걸려서 일부러 사람들 많은 곳 지나갈 때 고개 세우고 까치발 들고 미어캐처럼 다닌. <웃음> PS. 고등의 <웃음> PS. 유튜브 구독자 돈 주고 삼. 근데 돈 없어서? 근데 돈 없어서? 1만 명만 산 <웃음> <웃음> 아니는 이게 예스 아 일단 아닙니다. 네. 아니 월클병 걸린 거 맞나요? 아 절대 아닙니다. 김영서 월클 아니다. 어. 길 다닐 때 고개 약간... 약간 세운다는그 요기형 방구 찍은 것대로 좀 알아보게끔... 아, 아 그렇지 않아요. 그 아, 홍대에서는 어.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. 그럼 유튜브 구독자 어. 돈 주고 산다는 거는... 아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절대 아닙니다. 아. 돈 없어서 1억만 샀다는 거는... 아, 아닙니다 아닙니다. <웃음> 돈, 돈 없는 건 맞아요. 아, <웃음> 아 그러면 아. 어느, 정도는 아. 아, <웃음> <웃음> 어느 정도는 맞다. 어느 정도는 맞다. 자 다음 사연입니다. 자 아직 총각! 아다! <웃음> 가로 열고 가로 닦고가 아다 아니면 아니다 <웃음> 네, 그, 그녀는 그런 거가 그, 그 있어요 아 맞습니다 <웃음> 아, 아직 아, 총각 아다가 맞다고 아네 맞습니다 아 정말요? 아다 아, 아, 아, 아, 맞습니다 아유 아, 개웃기네 아, 아. 네. 아. 이거좀 디테일한데요 장소까지 있습니다 또 옥상에서 묻 여성과 진한 스킨십을 하다가 경비 아다씨한테 걸려 바지도 못 올리고 쫓겨남 <웃음> 아이건 어느 부분도 없습니다. 옥상으로 올라간 적도 없나요? <웃음> 지난 스캔쉽을 <스케치를 웃음> 나눈 적도 없나요? 아 그렇습니다. 살면서? 아 옥상으로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. 아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? 맞다. 자자 모르는 사람 세계 파티 가서 모르는 사람 키스했는데 사실은 안 취했었어요. <웃음> PS가 있어요. PS 임유진이랑 키스. <웃음> 어느 정도 맞으면 맞다고 해. 모르는 사람 생일파티 간적 있어요? 아 네.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. 네. 어, 그럼 키스한 적 있군요. 아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. 사실은 안 추던 적은 있었나요? 아니요, 그런 적도 없고요. 어, 임유진은 키스했나요? 키스는... 키스한 적도 없고요. 어, 모르는 그래. 사람이랑 키스한 적도 없고요. 임유진은 안아요 몰라요. 키스. <웃음> 살면서 키스를 해본 적은 있나요? 없어요. <웃음> 생일파티를 가본 적은? 누군가의 생일파티? <웃음> 어, 있어요. 그럼 어, 네. 맞다.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. 어느 네. 네. 정도 맞는데? 어 이건 좀 짧아요. 영동이 호스 타이트에서 찍은 여자분이랑 열애 중. 어 세빈님? 아네 세빈님. 안 세빈님이요? 네 저희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. 어, 이건 <웃음> 이거는 귀가, 귀가 존나 빨개지는데요? 이거는 그냥 노코멘트로 해요. 아, 아 노코멘트 해요? 왜 네. 맞다고 하려고 했는데 <웃음> <맞아놔야지. 웃음> 어. 맞습니다. 어귀 <오! 웃음> <웃음> 존나 빨개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제 미도 모함으로 가겠습니다. 미도만 <웃음> 괜찮아요? 누나 감당되어 주나? 지금 칼다라거든요. 지금 영동이? 너도 할래? 위도 모아 위도 모아 아 다들 도끼를 품었구나 이건 이러... 준오빠가 읽어어 이거 준우 형이 한번 읽어줘요 자 사연입니다 사... <웃음> 첫 번째 단어부터 이렇게 쓰지 사실 유부남과 열애중이며 <웃음> 요즘 취미는 아기옷 고르기라고 하다아 아, 전혀 아닙니 아니 너무 약한데요? 너무 약해서 아, 약해요? 네. 이분하고 연애 중이세요? 나이 많은 사람이랑 <웃음> 했었긴 했었어요. 아. 그러니까, 강아지 옷이나 고양이 옷을 고른 적이 있요 아, 애기 옷 고른 적 많죠. 오. 오 일분은 맞다고 하십니다. 이건 짧은데, 어. 너무 심플해서 음. 재미가 없거든요. 어. 근데, 그래서 더 사실처럼 느껴져요. 어허? 현재, 세 명과 사귀는 중. 어? <웃음> 어? 어? 표정을 못 숨기는데요? 아니요. 아, 그럴 법도 하죠, 근데. 근데 뭐, 사귀는 중은 아니더라도. 아, 연락은 어, 하는 어, 연락은 중일 수도 있다. 연락은 하는 중일 수도 있다. 라고 이제. 아니지만, 맞고 싶은. 아 그런 느낌이네요. 여유롭네. 아, 아. 자, 다음. 리플에서 구독자 제일 많았는데, 100만 유튜버 유준호 들어와서 쫄려서 나갔다. 바로 열고 <웃음> 쉬다. 온거임. 키키. <웃음> 플러스. 영동이랑 같이 월클병 걸려서 둘이 미어캣 워킹 암. <웃음> 맞나요? 월클병에 보린적 있나요? 아 진짜 다 걸고 단한 번도 없어요 <웃음> 그럼 백만 유튜버 아. 유튜노한테 쫄린 <웃음> 적 있나요? 저때문 뭐 건가요? 저 <웃음> 뭐 때문에 쉰건요아 아니요 당신이 들어와서 너무 행복했죠 <웃음> 이렇게 오다이 <웃음> <웃음> <없대>? 다음 <웃음> 리플하우스 동거 중 정훈이가 잘때 몰래 양정훈 이불에 들어가다가 자다 깬 양정훈이 뭐해? 하니까 <웃음> 촬영 중이야 뻥치고 고추 만지고 티 <웃음> e s young g e 기억하시나요? 어 못해요 사실이네요 <웃음> 어. 아 기억 p s s i o n a t e Oh, what? y o 요 r e passionate. 다음 압구정에서 처음 a t e I'm passionate. I'm p 뭐 s s i o n a t e I'm p a s s i <웃음> 아, 이니진짠아니거 이거? PS <웃음> 영동이랑 키스 앞부드로 <웃음> 가는 <웃음> <아픈을 웃음> <갈> 사실은 맞고 <웃음> 처음 본 사람이랑 원나잇을 했는데 책임감 때문에 참했어요 <웃음> <책임감 처음에 웃음> <나요>. 아니 앞부드로 <아프정을 웃음> 진짜 엄청 자주 하긴 했어요 <웃음> 네. 자주 하긴 했는데 처음 본사람이원나잇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제가 원래서 안 하는 이유가 네. 남자친구랑 그렇게 안 하거든요. 아 그래가지고 무조건 사귀어야 돼요. 음 그럼 책임감이 살짝 다는게 맞는 말이네요. 책임감 있잖아요. 책임감 있어서 사귀기는 하죠. 그럼 영동이랑 키스했다는 거. 아뭐 개소리예요. <웃음> 자 이제 마지막 접니다. 저는 이미진 씨가 읽어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<웃음> 형 감당 되겠어요? 제발 부탁이에요. 사실은 쓰지 말아주세요. 저도. 어, 너도요? 소... 어, 소... <웃음> 너 왜, 너 왜. 천... 자 오늘 마감일입니다 작가님들 아 너무 약하다 진짜 아 내가 준호 형한테 너무 약하네 아. 자 상처받지 마세요 본인의 좋은 목소리로 PS 파트너와 활발히 즐기고 있다가 상대방이 남자인 걸 알고 밤새 슬피웅 <웃음> 아니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. 아 진짜요? 아니면... 그럼 파츠는 있었어요? 없었어요. 아, 상대방이 남자인 걸알고운 적은 있어요? 어, 없죠한 번도 없어. 그때 말했던 건 뭐예요? 그러면? 그럼 그니까요. 그런 말을 제가 원치어요 그럼 본인은 좋은 목소리예요?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<웃음> 어. 하지만 슬피 운 적은 있어요. 어? 그럼, <웃음> 그럼요? 그 그럼 그러면 1분 맞다는 건? 어느 정도는 맞아. <웃음> 최근 비밀 연애를 몇번 했는데 그 중에서 전현주랑 연애하다 리플 영상에 손잡는 부분 나가서 그걸로 싸우다 헤어짐 아하하하하하 피영동이랑 <웃음> 아, <PS>. 뽀뽀 하하 <웃음> 아니! 어, 아니! 지에 그걸 보지면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. 아니 뭐가 어느 정도 맞나요? 그걸로 싸우다가 연... 헤어진거요? 아니요 손잡다가 그 영상이 나가지 않았나요? 또, 맞아 그아요 근데 왜 잡은거에요? 원래 그 연출이었어요 아나 네, 여기까지요! 연출, 문... 여기까지. 네. 네. <웃음> 자, 유준호. 어. 남의 여자 뺏는 거 존나 좋아해서. 리플 멤버 여친 뺏었는데 꼰대력으로 욕안먹음 정훈이 여자친구 뺏어서 둘이 사이 멀어졌다가 리플 하우스 하면서 회복함. PS 전현주랑 키스함. 어, 이건 얼마나 맞는 거죠? 진짜요. 몇개서단 하나도 맞는 게없어단 <웃음> 하나도. <웃음> 단 하나도 없어요, 단 아, 하나도. 아, 정훈이랑 어색해진 적도 없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아, 네. 남의 여자를 뺏은 적도 한 번도 없어요, 살면서. 아아 전현주랑 키스를 한 적도 네, 없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네. 자, 아직 총각. 가로치고 마법사. <웃음> 아, 이 정도면 이제 마법사죠. 도면이이이제도면이 정도면 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이정도이도 있죠. 정도면 이정이 정도면 이이도면이정이 정도면 요정도 자 100만 유튜버, 가로열고 80만명 돈주고 샀어. 아이씨. 아니, 아니에요. 제가 얼마나 열심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... 아니에요. 어떻 되게 능정스러워서 짝있나요. 맞아요, 능정. 다음! 유준호, 여태까지 모함한 거 대부분 본인 이야기이며, 지가 다 써놓고 웃기다고 낄낄댐 집가서 한건 했다고 잠못이루고 <웃음> 아 너무 잘 품박했어. 그러니까 그러니까. 아, 이거는 맞아요. 아, 이거는 야 이건 누구야? 어. 너냐? 어, 이건 잘 썼는데. 잘 이건 나 나를 너무 잘한다 어, 이거잘 어. 썼다. 잘 썼어. 어? 어? 어. 어. 마지막 얘또 있어요? 네, 이거 짧은데. BJ 음. 스트리머 킬러. 가! 어! 한번 더. 더. 어. 딱한번 더. 더. 저번에 우리, 우리, 우리가 들었던 사람 은 누구지? 하나본 하나 하나 적이 말. 없어요. 다 좀, 좀 많이 처음 보는데? 여기 킬러의 자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모아 프로그램을 해봤는데요. <웃음> 아니, 이제 다들 좀비 미친 것 같아. 다잘 어. 적었다. 어, 진짜 어.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. 어, 진짜. 그러니까. 어, 그렇지. 아, 그렇지. 지금보다 너무 잘, 재밌겠습니다. 어, 어. 아,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. 긴 허브라도 그 중간중간에 사실들이 섞여있으면 <웃음> 어,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가 된다 맞아요. 너무 재밌었어요. 어. 그러니까. 저희에 대한 서로서로 서로 이제 비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더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컨텐츠까지 또 스펙타클한 일상을 한번 살아봅시다. 아오케오케오아그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아, 진짜겠다 아, 어느정도 사실 나올 때 만약에 영등이얘기다 그럼 우리끼리 막 눈빛 껴안는데 <웃음> <웃음> 이게 너무 웃겨 <웃음> 아재 다음에 또한번 봅시다 좀, 그럼 네. 소설을 많이 읽어놔야겠다 네네 아, 네, 아, <웃음> 그니까 나도 나도 많이 찾아나겠다